한 32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엄청 많은 분량이에요. <웃음> 그거 요약해 오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 전체 내용에서 자주 반복돼서 쓰여진 말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키워, 핵심, 핵심적인 용어. 이게, 저기, 뭐야, 소 제목 중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인생의 목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 뭐 그런 등등,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 <웃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목적들.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잘, 그, 핵심적인 키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으셨으면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사람을 기계로 지으시지 않았고, 동물처럼 또 지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신약에서는 너희가 다 왕같은 제사장 선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경륜적 삼위일체, 뭐 어려운 말인데, 그 속에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알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 속에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수 있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거기에 주님의 왕,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주님이 제, 제사장으로서, 그, 중보의 일이 있으신 것이고, 또 선자로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영 영원한 경륜과 목표를 쫓아서 가르치시는 것. 그걸로 인도하시는 것이 죠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이 우리, 저기, 사람에게 반영돼서 지, 지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 만물, 뭐, 말로만 그냥 만물의 척도, 뭐, 만물의 영장, 뭐,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말로만 그렇게 할게 아니라, 생각에서, 그, 행동에서, 말에서, 그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언어가 나와야 되고, 그런 생각이 나와야 되고, 그런 행동이 나와야 돼. 그런데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것이 스스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웃음> 세상에 그 어떤 사람, 저기, 영웅 같은, 뭐, 종교적인 영웅이나 뭐, 아니면 도덕적인 영웅, 이런 사람들이 그, 그, 그런 빛을 약간 비춰보려고 했지만 그건 다 상대적인 것이고, 한, 한시적인 것이에요. 제한적인 것이었다. 부분적인 것이었다. 전체적이고, 포괄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한목적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런 걸알수 있어요 그게 일반은 총속에서 주어진 그런 내용들인데도 그것 굉장히 깊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속에서는 그건 참 미미한 거예요 그것은 그건 극히 부분적인 진리밖에 안 돼요 한 시대에 맞는 상황적인 신학밖에 안 되는 거죠 <웃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그 회복의 일을 우리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왕과 손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참 오묘해 가지고 개인으로서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이 발휘되게 하고 또 여럿이 모여 있을 때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직분이 발휘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그러니까 완전한 인공지능이죠 그렇게 다스림을 받아서 진짜 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 그리고 그, 그 지음 받은 목적을 쫓아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첫 사람 아담이 그 역할을 잘 못했고, 또 어, 하와도 간접계시를 받은 존재로서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결정적인 시험 때 넘어지고 마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사단이 우리가 그동안 뭐 인간과 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았지만 사단이 하나님 없이 너 왕로로 타고 제사장로로 노릇, 손자노로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요구해요. 그리고 너의 영광과 너의 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요구한 거죠. 진짜 자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지음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직물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원래 이게 철학적인 용어예요. 증물주의라고 하는 거지. <웃음> 그, 뭐, 독일에서 그맨츠에 증물주의가 나왔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사물이 이제, 사물을 그 그리거나 뭐 사진으로 찍거나 뭐, 뭐, 그렇게 할 때, 그, 그, 그것이 이제 사라져 갈 것인데, 사라져갈 것에 대한 당대의 완전한 아, 그 기록으로 어,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아, 실존주의에 기초한 거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모든 사회 제도를 바라보고 모든 사회 정치, 인간 중심으로 다 생각하는 요 그런 게다 직물주의다. 이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직물주의라는 말이 나중에 나온 거지만 사실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이 선악과를 바라본 그것이 그런 직물주의적인 관점이 있었다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관점으로 선악과를 쳐다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악 같은 선악 국과를 보고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그리고 완전한 형상으로 자아할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것 때문에 죽음을 초래하고 말한 하나님과 더 완전하고 완벽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는데 그거를 그 죽음의 관계로 몰아간 거예요 <웃음> 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돼서 나간다고 할 때에도 골로새서 3뭐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만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와 합해서 하나님 형상 화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다시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려 간다고 할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 완전한 대로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에덴에서 목표한 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재창조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하셨다고 할때 그것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구원을 안다고 할 때는 그 희미하게나마 그런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성신의 인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아서 그걸 회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서선정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자기 혼자라고 치면, 자기가 자기에게 왕 같은 존재고, 제사장과 같은 존재고, 선자와 같은 존재예요. 자기를 잘 다스리는, 죄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 자, 자신이 스스로 안 되니까,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잘, 자신을 잘 다, 기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 그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거잖아요. 자신 안에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데, 다, 그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포장하면 그 위선 아닙니까? 그게 위선이에요. 그 거짓 선생들이 그래요. 거짓 선생들은 항상 자기는 안 살고, 어, 그 그걸 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자기 영광과 지위를 누리는 거예요. 그, 직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도 않고 자기가 친히 누리지도 않으면서 그걸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창조하신자께서 우리 앞서서 섬기는 자로서의 그 통치 모습을 섬기는 자로서의 가르침과 제사장으로서 그 중보의 그 기도와 섬기는 자로서의 그 왕쪽 권세를 행하셨는데, 이 가짜들은 항상 지배함, 지배.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 지배하려고 그면또 한쪽은 지배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이게 서로, 이게 이제 완전히 시기와 다툼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가정, 개인이 신자가 되 참된 신자가 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정을. 회복된 가정을 못 이룬다. 그, 그 일을 하려면 주님이 낮아지셔서 본을 보이신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그, 거기에는 주님이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본을, 주, 주님이 지시, 지게 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싫거든요.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그러니까, 이게, 위선자들, 거짓된 자들을 보면, 끊임없이 이제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일 편한 쪽으로 이제, 그, 취해가는 거예요. 제일 편한. 쪽.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안 합니다. 왕으로서의 역할도 안 하고, 실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안 하고, 선자로서의 역할도 안 하는 거예요. 성신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할수 없는 걸 하게 하시려고,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있다가 이제 강설 다시 보겠는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뭡니까? 성신의 역사 아니에요? 성, 성신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높이 되신 주님께서 성신으로 그 교회를 다스리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보편, 그, 완성해 가고, 보편에, 보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외적으로 핍박이 오고, 뭐, 어려움이 와도, 그걸 땅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땅 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게으름이나 나태함, 뭐 자기 자기라고 하는 게 들어갈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살려고 하는 그게 그게 지상 최대의 과제죠. <웃음> 세상의 모든 분쟁과 분열과 다툼 전쟁, 뭐 분리 그 그 악, 악, 악독한 것들 추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면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말씀과 성신으로 그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 완전한 대로 자라나가는 거죠 누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해도, 또 내게 뭐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뭐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뭐 질병이 오고 전쟁이 오고. 그건 뭐 하나님의 일반,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일반적으로 내려져 있는 저주가 뭡니까? 세 가지잖아요. 전쟁하고 기근하고 연병이에 지금 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 난리지만 그게 일반적인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특별히 부각돼서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그것이 드러나서 그런 것이 그것이 계속 있어왔던 것이지 없었던 게 여기 창조돼가지고 별랑간 쓰이는 게아니에 그런 그런 일반적인 저주 가운데 이제 왕으로서, 손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을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매어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고 죽음에 이런 고통도 두려워해 가지고 피할 길을 온갖 피할 길을 다 방법을 안 찾아주면 난리라고 뭐 시위하고 뭐 이제 정부가 못 해주면 나라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런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때 이제 종교 개혁자들도 그랬어요. 그뭐 한 200년 동안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 4분의 1이 다 3분의 1이 죽었는데요. 그런데도 그 일반 법칙을 지켜가면서 당대 주의해가면서 거기서 청교를 굉장히 주, 주의시켜 거리두기도 그때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 그, 그 그런 일반적인 저주의 현상 속에서 진짜 해야 될 일이 뭔가 왕으로도 손자로도 재산장으로도 했. 아이를 그때는 뭐 이제 낙태하는 이런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는 대로 낳고 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많이 낳았어요. 한 할니 불린 거 같은 경우 열 하나를 낳다고 했잖아요. 그 대다수가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는데도 다 죽은 경우도 있어요. 다 죽음. 아내도뭐세식 저기 죽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도 바른 교회. 바른 인간상, 그걸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성경을 바르게 그냥 쫓겨다니면서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했고, 그걸 생각으로만 한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누린 거죠. 죽음을 무서워해가지고 벌벌벌 떨고 그냥 뭐할 것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이 와도 할 일을 한 거잖아. 요 바울이, 그, 사장님 제상장 35절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 진짜 그리또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리또처럼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그리또의 생명을 가진, 그리또의 영을 가진 사람이 특권이고, 아주, 그 아주 분명한 모습이에요. 맨날 자기 욕심, 매, 그, 끌려가지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배려를 할걸다 해주고, 내걸다 포기해서라도, 배려할 걸 하고, 가르칠 걸 가르치고, 어 진짜. 그것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뭐,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도 그 얘기를 했지. 하지만 그 국가, 국가와 가정에는 카레 권세를 줬잖아요 근데 교회에는 카레 권세를 안 줬어요 너 잘못한다고 이게 저 예배 잘못 드린다고 저저 예배당 뒷마당으로 데려가서 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대들어도 대들어도 조용히 불러다가 뭐 카레 권세를 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근데 가정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채찍을 허락하셨으니까. 교회, 국가적으로도, 뭐, 저기, 뭐야, 이 뭐야, 이 대통령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날 잘못하면 적법하게 저항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였었잖아요. 나라였고, 교회였다. 나라였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었어요. 그 칼의 권세가. 칼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가정에서 뭐 문제가 생기교 저희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아주 엄중하게 다스렸어니다 질서를 깨는 거뭐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서 살지 않는 거에 대해 원래 법의 정신은 사랑이지만 그 아주 인간의 죄됨 때문에 실정법이 세부적으로 다 규례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창조의 목적을 좇아서 약간 그 핵심의 키워드가 그러고 랬는데 그걸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왕으로서 거저 왕노를 탑니까 말로만 합니까? 제사장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로만 합니까? 선지자 가르칠 때면 하나님의 뜻을 무릎 꿇고 찾아야죠. 기도하면서 찾아야죠 하나님이 뭐 꿈으로 주십니까? 환상으로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으로 그걸 누려가게 하시는 건데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그, 그 그래야 가, 개인이 넘쳐야 가정도 이루고 서로 서로 합력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에 핵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완전하게 구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상태로 나가는 거지. 한쪽이 못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못하면, 나라도 그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 주신 대로 하는 거죠. 누구 탓하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거, 내가 받은, 내가 주님과, 저기 머리 대신 주님과 또... 유기적인 관계, 교회 안으로서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근본적인 회개를 이루는 삶, 근본적인 믿음의 삶, 근본적인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이 뭔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진짜 회복해 나가야 될 것이 뭔지 재창조된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 이 껍데기, 속송의 바리와 그 양태가 다그 드러나야 돼. 교회로. 오늘은 개괄적으로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